내맘음을 슈슈 내 사랑 큐큐 언제나 라뷰 푸른 푸른 긴장한 마음들은 골라봐요 밤하늘 면을 아름답게 민다지 듬뿍 거리는 나를 돌려싸고 윙크를 춤추지. 꿈은 그린 알러베스난나는이 순간에 수많은 월빛 우린 둘러산 아름다운 말러메스 빛나지 I love you, I want t o I need you 만이 점점 더난간한 꿈의 변 주문하 거라 언제까지나 그대와 함께할래요. 반짝반짝 불태우려 꿈꾸고 있지 내 맘에 슈슈 내 사랑 퓨퓨 언제나 라브유 말려